안녕하세요. 제 6회 아동권리 영화제 홍보대사 엄지원입니다. 아, 지금은 너무 떨리는 순간입니다. 어, 올해 처음으로 아동권리 단편 영화제 공모전을 실시했는데요.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.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요. 올해 수상작은 바로 네, 이 작품에게 돌아갔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앞으로도 또 아동권리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담긴 좋은 이야기들 영화로 만나볼 수있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